자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목로 원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정말로 평소에 같으면 다정다감하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무서운 무서운 분으로 바뀌셨어요. 아,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영적인 것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장래의 모든 문제도 말씀도 뭐든지 다 알려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네.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상담하라면 여러분들이 뭐하고 알고 싶고 이건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 저런 것도. 궁금해서 상담하고 궁금해서 방언 통역해 달라고 그러고 궁금해서 또 예언기도도 받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주님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불받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막상 이곳에 이곳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자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바뀌신다니까. 주님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종교의 도성이 됐어요. 종교적이야, 지극히 종교적이야. 종교의 도시예요. 교회도 종교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 종교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도성이 어디냐? 예루살렘. 종교의 도성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고발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고발 안 되는 쪽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기도도 자 여러분 보금의 정의 보금의 내용 보금의 핵심 이 모든 내용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한다. 주님이 오신 자체가 복음이야. 구원 뉴스, 새로운 소식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진리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초풍 할 정도로 강했어요 회개하라! 청력이 할것 같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습니다 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토스를 입고 낙타의 토스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회개하라, 친구일까다세리원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에요, 회개. 회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놀라고 막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세리원의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보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지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핵심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강력하고 무섭게 강력하게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충격을 주고 헤롯 왕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충격을 주고 강력하게 추상적인 미세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절대 시간 여유가 없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과감하게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석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부드럽게 오시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심판 해보세요 심판 세례요한 같은 경우 뭐 천국에서 이말 들으면 세례요한이 나 욕할지 모르는데 천국에서 욕하면 천국이 아니겠죠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깜냥도 아니야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다할지라도 진짜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할 수 있는 머뭇거릴 수 있는 핑계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그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성전을 뒤집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엎어버려서 다. 놓고는 채점다 두들겨 패고, 돈 괴를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 짐승만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새끼가, 이놈의 새끼, 내 아버지 집을 영적으로 만들어 기도안해 입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안나와 영적인 소리가 안나와 엎어버려 너왜 욕하고 다녀 너왜 혈기 내고 다녀 너왜가늠하고 다녀 너왜 뒤로 딴소리하고 다녀 너왜 축복된 이야기를 하네 영적인 설교를 하네 너왜 핑계를 대너 자꾸 타협해 너왜 자꾸 게을러 왜 나태해 너 음란해 주님이 오시면 엎어버릴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면 거의 대부분 천국 못 가요 왜? 성경 사복음서만 봐도 사람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 밭으로 네 가지 밭으로 묘사했 주님이 응?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불, 좋은 땅에 뿌려진다 그 뭐예요? 길가는 너무 딱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떨어지는데 새들이 보이니까 와서 쫓아먹어 쫓아 버렸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왜? 심령이 너무 강해 정신이나 기질이나 습타이나 좌기 거짓 위주로 사는 거야 그가 다댕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여지를 왜 남겨두냐고 한때는 몇년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너무 너무 유명하니까 자살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자기 희망이 다 없어졌어 희망사항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되고 tv나 하고 연속국 tv 무슨 무슨 영화 만들고 뭐하고 광고를 하고 우리 빠져가지고 보는 거야 그거 정신없이 보고 정신없이 우상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동생의 또 유명한 가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벽을 치면 기둥에 올리듯이 유명인 누구 한 사람을 사탄이 박 치면 연줄 연줄 도산을 한다니까요 우수수수수수 도미노처럼 쓰러질 사람들이 있어요 넉넉히 좋아하거나 넉넉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리 은이스럽게잘 키워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니까 보세요 남동생 죽었지 그래도 두 사람은 죽었나 형제가 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같이 살았던 남자가 또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못 견뎌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도 못 견뎌 왜 앞에 먼저 죽었던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놔두질 않아 겉모습은 그 사람인데 뒤에서는 사단의 역사면요 여론, 여론으로 죽여 여론으로 결국에는 걔도 죽었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겉으로는 이중적인 삶을 이중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는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왜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단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요원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게 세리를 전하고 물로세리를 주거니와 네게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세리를 준다. 네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온다. 나는 가짜다. 가짜다 하지 않면 나는 그를 신들매를 신을 들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네 뒤에 진짜가 오신다.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사위꾼이야. 그래 나는 가짜야.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왜? 주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음. 앞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온다 내 뒤에 온다 어. 누군가가 내 뒤에 올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세례요한하고 너무나 다르시네 똑같은 위계 복음을 전하시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거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권세를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잤으니까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왜 아버지께서 내가 다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고는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씀만 하셨지 사람으로 예수님 뒤에 또 누가 온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유를 안주셨어 우리에게 조금의 여유를 줘서 너 기도해 봐. 너 봉사할래 안 할래? 너 기도할래 안 할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가자 산으로 가자 돌로 가자 이마을로 가자 저마을로 가자. 일어나 나를 따라라! 바로바로 출석해서 마태가 따라오고, 내려와! 사키오가 내려오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할래, 안 할래? 주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래안 올래? 할 거야, 안할 거야?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한번 던져봐서 따라오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고 미적미적하면 그냥 버리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는하나날나에합당지 않다 믿습니까? 내 심령이 길가까지 딱딱하면 마귀 눈에 띈다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를 드려도 할렐루야 하지만 귀신에서다 먹어버려 친구 만나면서 뺏겨버리고 자식 키우면서 뺏겨버리고 돈 때문에 뺏기고 뭐 때문에 뺏기고 뺏기고 뺏기고 친구 누가하고 만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소풍 가면서 어디 가면서 다 열정 다뺏겨버려 여러분 길가같이 딱딱하니까 자기가 성격이 아주 나쁘 그런 줄 아는 우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시간이 없어 신령이 돌짝밭 눌리는 게 너무 많아 눌리는 게 세상에 걱정 그시 염려가 너무 많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돌짝밭 길가 봐선 새들이 마귀 와서 다 먹어 버리고 돌짝밭은 햇볕이 올라오면 뜨거워서 다 사라져 버리고 가스덤불은 할렐루야 하면 하고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셔서 다 하셔서, 다 하셔서 나를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더 있으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살아지 야 이런 염려 근심 때문에 신앙이 싹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주님이 심판 받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아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고 원론은 그렇지만 실제 내용이 있어서는 인내하지 못해서 지옥가고 열매 맺지 못해서 지옥가고 달란트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지옥가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가고 오래가지 못해서 지옥가고 시험 들어서 지옥가고 가름에서 지옥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지옥가고 남의 말해서 지옥가고 분노해서 지옥가고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세례를 막 받았어요 그러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몰려오는데 세례 요한하고틀리네 왜? 즉석에서 주님을 심판해버리셔 위협을 느끼죠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엎었어요 아니었다니까 감히 엎을 생각도 못해 근데 주님은 오셔서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다 쫓아버렸어요 돈괴를 막다 엎어버렸어요 엎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주님이 심판한 교회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전각적으로 내가 불안이 생겨 거부감이막 그 생겨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헌신하기로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기로 해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사명 감당하 못한 사람 가만히 안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다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능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루살렘의 위기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나온 예수라는 인간이 조인가는 말이야 다고프버리고막 부셔버리고 막. 응? 성전을 허러버려라고 3일만에 세워버린다고 이 엄청난 말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영역에 도전을 하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하게 생각하고 복음은 편한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교육도 받고 은사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수생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어요 교육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복음을 그냥 단순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냥 교육을 위해서?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표정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드러날까봐 가서 목을 매 버리잖아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귀하고 통렬하게 회귀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있,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게 회귀가 없고 우네 침은 있지만 회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야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두드름 맞은 아이도 죽고. 죄를 지키하는 인간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지옥 가서 저 어떻게 갈 거야 이제? 여러분 지옥 동영상 봤잖아요 우리 교회서. 에 수시로 틀어주잖아요. 그 괜히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볼 볼 때마다 내가 그게... 거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에 일을 가로, 일을 가로.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가 여자 집사하고 간통을 하고 간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모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됐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 두렵지 미안해 잘못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거야 이제 죄가 죄의 얼굴이 있는데 점점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반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어때 너는 이렇게 해? 그자는 이렇게 해줘 너는 이렇게 해? 못하잖아 그자는 이렇게 해줘 그래서 산도 가지서 실컷 도대을 패버렸어요 사모를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사모가 그 다음날에 산에 가서 목을 맺버렸네 지옥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저주해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자기 남편이 부르면서 저주하는 거야 내가! 내가 저주한다! 어서 빨리 죽어라! 죽어! 그리고 순식간에 바뀌어서 그 여자가 이제 사모가 돼가지고 두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곳에 가 가지고 목회하는 거야 이제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런 인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잔양지기회장데 자기 부인은 신혼이야 배가 불렀어 전도사야 근데 아가씨가 누님 맞았어 그래서 이혼하고 애 만났고 그냥 애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아가씨가 주일력교 교사야 나와 같이 주일력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화장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그 사모님의 애견하고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그 사모라고, 가짜로 사모라고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남편은 하루 종일 교회를 하고 전도사로 하니까, 하루 종일 처 사람 집에서 뭐야 무료해서 뭐든지 취미를 가져 뭘 가져 가져 가져 가져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고 사진 찍기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사진 찍기 해 주는 사람이 또 남자야 그런 여자가 반듯하니까 그여자를 꼬셔가지고 또 나가서 또 사진을 차려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가주려 했던 그 여자, 그 사무라는 여자가 또 죽었어. 왜 사진 찍 사진 기술 을 가르쳐 주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다 그냥 죽여 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도 하나 있어요. 또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또 만났어요. 저도사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원에서 나를 만나서 기절을 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수년 동안 정신이 나가지고 미쳐가지고 차가운데 뛰어서 죽을라고 그렇게 했어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까지 자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귀신들에게 핑계거리를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신학에서 교 가르치는 복음이 이론적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진짜 복음은 너 나중에 잘 돼. 지금은 못 하지만 나중엔 잘해. 나중엔 잘해. 잘해. 점점 잘하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야 복음은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 잘될 거야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하고는 너무 틀려요 같이 봅시다 복음은, 복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지금 당장, 당장 여기사는거예요 당장 여기서. 주님 앞에서 따라올 거야, 말 거야! 따라올려면 오고! 아니면 말아! 주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즉석에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돼요, 주님 말씀 드리면. 같이 가 주님 말씀 드리면, 내 안에서 그게 내 안에서 위기의식이 만들어진다. 주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부담이 돼요, 부담이. 부담을 주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아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할 뿐이지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할 거야, 말 거야? 그래도 원망할 거야? 불평할 거야? 감사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지 않을 거야? 너 입이 왜그 모양이야? 왜 얼굴에 안색이 왜그 모양이야? 니고데모가 왔어요. 온 지오는 간단해. 주님이 에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성전대로 엎으시고, 그 보면서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번졌어요. 또 유명한 유대 관원장 니고데모가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 온 이유는 주님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알았으면 알았지 딸리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엄청난 하나님으로 돕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의 영적인 답답함과 군핍함과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계속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니고데모는 잘 몰라요 니고데모가 왔고 또 어떤 한 청년 부자 청년도 주님을 만나러 왔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네가 영생을 얻고자할 텐데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해야 갔어요 그냥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성령으로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많이 가 설득에 지치고 이해하는데 지치고 설명하는데 지치고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 즉석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꿈이 있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다른 데로 가셔 성령님은 다른 데로 가셔 너그게을러운데 이거 좀 고쳐라 왜안 고치냐 왜 그렇게 사냐 그럴 때 주님 나는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다른 데로 가셔 다른 데 가서 더 열심히 하고축석축석축석에서 순종하는 사람 축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간다니까 그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거드름 피우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빠지고 싶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가버려 그러니까 매일 청년때도 철회를 한다 마음을 먹으면 당장 산록 산 꼭대기 가서 비 맞으면서 눈빛 맞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에약속 해놓고 저녁 낮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출장 갔다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 밥 먹으니까 또 TV에 재밌는 거 나오니까 또 귀신 나오는 영화 하니까 남양특집구미호나고 그러고 보니까 산,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하기가 또 싫어지는 거야 또 그럼 어떡해요 너 낮에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때는 한다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밖이요?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귀신에게 지는 거지 주님의 내가 그렇게 계속 주님이 귀해 주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주님의 감동을 유산시키고 유산, 여러분 얘기가 우리 몸 안에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죽잖아요 가위를 집어넣어서, 의사가 수술하는 칼을 집어넣어서, 막, 다리 자르고, 눈 자르고, 목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그래서 약하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압축이라 쇽 끄집어내는데, 근데 그 아이가 유산을 시키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에서 배, 안에서 여기가 도망 다닌대요. 그 태아가. 여기 갔다가 도망 다닌대. 자기 죽을 걸로 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생각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습관때문에 자꾸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고데모가 주님으로도 영적인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 듣고 제가 또 영적인 이야기를 질문한 것 같은데 순종할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야 은혜스러운 자리에 불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고 불받고 할렐리고 귀신 쫓겨나고 아악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는 아니야 왜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가서 다른 길로 가거든요 주님을 거부하거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위기는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고대문은 주님의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영의 사람도 그와 같다 그래도 몰라 아니 알 거야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그러나 결론은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 앞에 평생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 부,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향료를 바르고 주님을 거북하게 생각해요 주님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급진적이셔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조차 유대인들조차 주님은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가 아멘하고 아그 능력과 기적과 역사에 와 소리 지르는데 결국에는 에루살렘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일지를 딱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자 어디로 국경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수 있는 원수의 나라로 주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주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간첩다, 복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엄청난 것을 개발을 했어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상표를 만들었어요 내가 또 컴퓨터에 엄청난 정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그거는 지적재산권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그 지적재산권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 돈이 들어와요 세상 회사가 그렇잖아요 어떻든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기술 정보 어떤 능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독점이 불가능해요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사인 주시고 그렇게 해도 내가 자꾸 미루면 습관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은 원수에게 가버리신다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가버려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에 가버리셔 주님의 능력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득권 복음의 기득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저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지금도 요 이스라엘 성지술래에 가지고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너무 편해 예. 질문도 별로 안 해요 그냥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가요 이스라엘 성주들내 갔다가 끝나고 나갈 때 입국 수속보다 더 까다롭게 질문해요 이스라엘에 와서 당신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마리아 갔습니까? 사마리아가 지금 아랍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베들레헴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만 갔다 그래야 돼요 헤브론 왜? 아브라함에 있는 곳 아브라함의 시신이 있는 곳 저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렘에 들어갔다 팔레시단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어디. 그러면 거기는 아랍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랍사람들하고 이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성지례가 아랍사람하고 자꾸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아랍사람들이 뒤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도와달라 그러면 그런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되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나갈 때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 갔다 온 소리 하지 말라. 팔레스탄 사람이 사는 곳에 절대 갔다 왔지 말라. 삼월에 사람이 있는 그리시산 이런데, 이런데 절대 변화산, 헤브론저저저저저저그 어, 헬몬 산, 변화산 그런데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슬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갈 때는 Do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웃음> 당신 영어 할줄 알아? <웃음> <웃음> 오직 한국말 그러면은 어설프게 영어 해 가지고 그러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1시간이고 2시간이나 갈때집중적으로물어봐 그래서 강의가 걸려들었어 거기에 나이는 몇 살?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갔어? 왜 혼자 살아? 왜 혼자 살아?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1시간 2시간 동안 그리스전사도 영어를 잘하잖아 근데 영어로 지답하니까 붙들려서 2시간 가까이 근데 우리 가족은 Can you speak English? 별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라고 그러죠 저쪽 가서 네. 통과 우리는 나가서 한시간이 기다려도 인간들이 안 나와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손안에 들어온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도 거부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때 할렐루야 아멘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단은 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해 태도를 결정해 저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기적을 체험하고 볼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누구나 은혜는 받지만 끝나면 자기가 처음에 속했던 그 굴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자기 배경서로 다시 들어가 난 이렇게 평생 살아왔어 여전히 했던 것처럼 또 하고 다녀 자기만이 해왔던 내 노하우 내 옛날 방식으로 무슨 생 그렇게 사는 거야 주님이 죽으실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주실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님도 그럴 것 같은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런 말씀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시는 분이셔 스스로 성령이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돼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용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 곁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과감하게 떠나버리셔서 사마리아로 가자 그럼 주님을 우리 앞에 머물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서 오늘 당장 내가 이 시간에 혼신하고 이 시간에 순종하고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고 은사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줄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철칙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듣게 하고 먼저 기도하게 하며 그리고 먼저 은사도 주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순종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기득권을 먼저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야 주님은. 시간이 가면서 나의 육적인 본능이, 육적인 본성이 점점 강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맡았던 직분도 내려놓고, 하게 되는, 내가 맡, 맡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순종도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자꾸 교만하게 되고, 옆에 또 쑤셔, 옆에서. 야, 이 병신아. 야, 이 바보야. 야, 이 똥개야. 너왜 그렇게 하고 있어, 바보같이? 야, 너같이 밀어난 애가 어디 가냐. 누가 다 떠나간다. 할 것도 안 하잖아. 나도 안 해. 누가 하고 싸워서 안 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하잖아. 저렇게 하네. 그 다음 마귀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자리 지키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이 아, 나를 자꾸 교만하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업신여기면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는 나를 떠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거야.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아를 통해서 이방 땅 사립다 과부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 정이 크게 찾아가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네. 이스라엘의 원수 늘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수리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들으니까 수리아의 총독 군대장관 나만에게 가는 거야. 한 아이 여자 아이를 통해서 나만에게 하나님의 치의 능력이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 집 앞에 가져오잖아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리라 순종하든지 말든지 내가 장군인데 가만두지 않으리라 갔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다가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일곱 번 일곱 번아 우리 수리아는 이거보다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억지로 순종하면서 일곱 번 하니까 몸이 아이같이 하게 치유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 좋은데 자발적인 순종이 마음이 안 느끼면 억지로라도 꽁꽁 묶어서 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천대만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물질을 다 가지고 엘리사 예가 정인가또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네 물질을 또. 그래서또 어떻게 돼 개아씨가, 엘리사 밑에 있는 종 개아씨가 또 타락해서 물질을 또 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같은 문둥병이자에이 와버린거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원수의 나라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의 나라로 가버리시는거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은혜스러운 말을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온다니까? 남을 조쭈하고, 축복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잖아저 싸가지 없는 거 눈을 확 쑤셔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눈이 가버려. 그 사람이 더잘돼져 버려. 그 사람 더잘돼 버려. 하나님이다보이시은 눈으로 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응.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망하고 망하고 망하고 망하고 한쪽은 형통하고 형통하고 형통하고 형통하고 형통하고 응.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응. 이웃간에도 그러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게도 그래요. 다른 나라에. 한국이 이렇게 잘 되는 걸 제일 배아프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 일본, 중국. 근데 지금 막 한국만 지금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올라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교만하면 또안 돼요. 나라끼리도 그런 게 있고요.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고, 이웃 간에도 그럴 수 있고, 교회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사람이 더잘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주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세요. 순종할 사람이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버리는거, 다른, 전혀. 자, 여러분. 주님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물길로 오는 여자에게,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예.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가르쳐 주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메시하다 이걸 가르쳐 주지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물덩이를 다 내려놓고 마을로 가도 전도자가 될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 말씀에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듣고 듣고 들어도 니고 때문에 그냥 그냥 가버리고 이 여자는 주님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심판자가 내 앞에 계신다 야고보서 5장에 보라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내 앞에 계셔 주님이 항상 계셔 그래서 여러분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한성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대로 하면 내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 그러니까 만먹고도상켜 바보 병신 쪼다 등신 소리를 들어도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정말 시수없는 그런 죄가 있어 막 손짓하는 게 아니라 아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내가 이제 잘 견뎌라 그러니까 나는 또 집에 가면 또황주처럼 군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마님야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시험 들고 사모님이 시험 들어. 요왜 교회에서는 진짜 목자 같은데 집에서는 생 난리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싸울 때 누나를 나한테 하고 덤벼요. 교회에서 성도에게 한 것처럼 나를 성도로 봐주시고 상담을 해주세요. 오. 눈 뒤집어뜨지 마시고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내 자식이 아니구나 성도구나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그래요 하여튼 다 고칩시다 우리 옆에 뒤에 인사하면서 주님 나좀 죽여 주시옵소서 시작 그래 제발 좀 죽어라 시작 대답이 점점 약해져요 자 여러분 오늘 은사 받았다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깝짝뛰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실 때 바로바로 바로 순종하시고 다른 사람이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나 자신과도 십자가의 못박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여 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감동주시고 싸워줄 때, 영안이 열어지면, 집석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실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안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도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내지 못하고, 태도를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고, 마음에 아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